잡아주세요. 예,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찍어달라 그러더라고요. <웃음> 10년 넘게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. 내한 아, 네, 두세 번째 기타를 쳐줬던 그런 사람입니다. 아, 초창기 때? 퉁불하자. 아, 예. 예, 예, 선생 기타를 치셨. 카메라도 하고 뭐, 돈 되는 건다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기타는 아. 돈이 안 돼서 좋은 거지?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, 오늘 각별한 관계인 것 같은데. 그럼 뭐, 이번에 촬영도 뭐, 거의 뭐, 재능 기부 수준이신가요? 아니면 뭐, 돈을 받고 하나요? 돈이 없으니까 옷을 팔려고 그런 거. <웃음> 주면 받고. 네. 뭐, 마음, 마음은, 돈줄 마음은 있겠지만, 돈이 없는 걸어떡 할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솔줄게요 <웃음> 얼마? 십, 10, 십만원? 신나면은 <웃음> 싫어. <웃음> <10 ,000원을 줘? 웃음> 뭐 이것저것 해달할 때마다 일단 얘기는 했으니까 정작 응. 그거 이제 좀... 어디... 괜찮게... 응. 아, 방송이라던가 응. 나가야 될 때... 그런데 나가야 될 때는 안 시키고, 왜냐면 거기는... <웃음> 이, 아니. 촬영하면서 느끼는 이 사람의 뭔가 있는데, 응. 그니까... 카메라 앞에서는 내가 볼 때는, 매력은 딱히 솔직히 없어요 음. 오히려 아, 뭐 이상한 코세가 있어가지고 음. 이거 뭔가 본 거를 재현하려고 그러고 잘라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쎄게 형이 사진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놀면서 찍은 컷들이 있거든요 음. 그런 게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이 생각이 없진 않은데 뭐 아주 깊진 않은데 이제 얇고 넓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재밌는 게 나오는 게이 사람의 매력이고 음. 오케이 깊은 생각이 있진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네.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착한 사람도 아니고 네. 뭐 기회 되는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서 아마 내 카메라뿐만 아니라 방송카메라도 비슷한 것 같은데 <웃음> 본인이 본인의 어떤 메소드를 나와버렸는데 내가 볼때 그걸 연습을 한 메소드는 아니니까 음... 그래서 멋있진 않다 캐리비나가고 아... 어디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보고자할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디오가 됐든 포토가 됐든 많이 찍혀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음... 마음에 안들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이상한 코세를 연기해놓고 <웃음> 그대로 찍히는 게마음을꼴배기 싫겠죠 <웃음> 너무 백폭이다 <웃음> 이제 나랑 찍으면 네. 이제 그래도 10여 년 했잖아요 표근 네.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있으니까 편할 수 있는데 음. 폼 잡으면 안 찍어주고 음. 이제 딴거한 아, 찍은 척하고 넘어가 버리고 <웃음> <웃음> 편해 보일 때 그냥 음. 내가 알던 모습일 때 그냥 내가 멋있다고 생각할 때 찍어버리니까 오히려 형 이러면 찍고 있어 몰래 음. 찍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재밌어서 같이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. 난 어. 그렇게, 형은 안 그래? 그런 그러니까 위협성이 어, 나를 즐겁게 해주는 포인트들이 음, 있지. 어. 응. 맨날 똑같습니다. 점식을쓸 때는. 찬 컨셉은 그냥 맨날 어디 더러운 데 좋아하고, 구석탱이 <웃음> 좋아하고, 낡은 데 좋아하고. 뭐, 결국에 사실 뭐 없었, 없었던 거지. 그냥 낡은 음. 데를 부탁을 하는데 결국에 나온 게집 근처. 집 근처. 어, 어제 산책 갔던데. 어. 멀리 안 가. 밤에 좀 일찍 잘라 그러는데 자기 산책 나왔다고 <웃음> 카톡 <웃음> 자는데 와장창 나와가지고 <웃음> 맞아 나도 온것만 확인하고 껐어 <웃음> 그러지 아 이거 대답해주면은 <웃음> 나랑 똑같은데 계속 오겠다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알람을 <웃음> 껐지 <웃음>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럼 그래. 컨셉이 이사람이랑 컨셉을 자고 일을 해봐야 어차피 응. 그날 뭔일 있으면은 대 그냥 형 이런 찍는 거응 아, 그러 그러니까 <웃음> 스타일이 있는데, 네. 왜 나는 좀 아쉬워요. 그게 음. 그, 그렇게 실전을 할라 그러면 무섭잖아요. 뭔가 음.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고 한 발짝 더 했으면 쉽긴 해. 그래도 음. 나도 쉽진 않으니까. 뭐 그건 있어. 그러니까 일종의 리폼, 업사이클을 하는 거긴 하잖아요. 어, 나름 그래도 좋은 학벌로 디자인 공부를 했죠. 그런 관점에서 볼때 이뻐요 이런 게. 이쁜데 음. 이게 뭐 시도는 좋은데 여전히 김식이 형에 대한 생각처럼 깊이가 대단히 깊지는 않다 <웃음> 이거를 하고 음. 그 다음에 한 세네 시리즈를 계속 한다 그러면은 도와줄 음. 의향도 있고 음. 리스펙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음. 해서 또 반응 없으면 안할 거잖아요 미래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음. 그래서 뭐 아무쪼록 이걸 보신 분들이 많이 사주시면은 다음에 또 공짜로 찍어드릴게요 <웃음> 가구 한마디 무슨 가구? 아니 이거 이제 팔아야 되잖아 많이 사주시고맙고 <웃음> 안 사주셔도 계속 찍어내고 이건 있구나 꾸준하게 하실 거죠? 이건 형이 네. 한게 아니라 원래 붙어있던 거지아 이거는 산타형의 아이디어로 이, 이, 이 필름 붙였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어. 해야 된다. 이 필름 위에다가 뭘 할지를 <웃음> 우리가 고민해서 도장을 우리가 팠지. 어. 어, 그래서 어. 이거 도장을 판 거고 그구글씨를중시에 직접 다 팠지. 어. 아 어, 이건 그래 이런 게 의미가 있지 내 생각에. 이거는 너무 이제 얘 나는 이게 싫는 얘기야.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. 네. 글집 너무 많잖아. 근데 시저는 <웃음> 이것도 있어. 여기도. 그뭐 그런 거네. 응. 예쁜 거다 모아 나 보면 <웃음> 어떻게 되겠지? <웃음> 아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더 없어요? 물어봐야 될 거? 응. 없어 이렇게. <웃음> 이게 용반할 것 같아. 정말 응. 다 하고. 정말 해줄게. <웃음> 자연소개? 아 자연소개 어렵고좀더 지금 을 쉽게 풀어주면 안 돼? 어쩌다가 음. 사진을 찍게 된거야나랑 같이 밴드 자르다가 밴드를 잘 하지 않아서 전그래어니 <웃음> <웃음> 네 얘기를 하는 게니 갑자기 고 있어. <웃음> 구정하면서 그일 선별을 합시다. 선별하고 화변단지로 가죠. 총 47장인 줄 알았는데 한 여기 네벌남았거든 네. 그러니까 5 1장인 거야, 지금. 만7장을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합니다. 어, 그 내가 갖고 있는 거에는 0 0 0 붙이려고 그랬는데. 나는 특별하니까. 0000. 이따 적어 줘. 네가. 응. 0000.